안녕하십니까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그섯 갠가 초롱부동산에 어 부부 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어 질문인 적선 소장님 비조정 지역일 때 집을 한 채를 샀는데 부산 전체가 다 조정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비조정 때 샀던 그 집도 조정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거 A주택이라 할게요 비조정 때 A를 매수했는데 A가 이제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B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A, B 두 개가 다 비조정이에요 근데 A를 팔고 싶은 거예요 비조정 때 매수했지만 두 번째 집은 둘다 조정으로 바뀌어 있을 때 매수를 했고 다시 둘다 비조정인데 A를 팔려고 해요 어 2년 보유를 이미 했고 비조정 때 샀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런 A주택을 보유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 A, B는 1년 차이 나게 매수를 했어요. A를 이런 상태에서 소장님 지금 부산이 비조정이잖아요. 물론 A, B 조정일 때 B를 조정지킬때 매수를 이렇게 했지만 어, 이럴 경우에는 B를 조정 때 매수했기 때문에 A는 2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원래는 조정으로 바뀐 상태 집 있는데 조정 걸 사면, 원래는 1년 안에 처분, 새로 산 B로 전입까지 해야 됐잖아요. 그러던 게올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전입권 없어지고, 그냥 2년 안에 A를 처분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 이게 지금 부산이 비조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A를 비조정 때 샀는데, 처분도 지금 비조정인데, 팔라고 할때 비조정인데, 처분기간 3년인 거예요. 아니면, 뭐 2년인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신규주택 사는 시점으로 처분기간이 정해지고 거주요건은 A를 취득할 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요. 처분기간은 새로 샀던 B가 조성지역에 있기 때문에 2년입니다. 2년 안에 A를 처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답을 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어, 지금 비소성인데도 그게 이제 그런가 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드리고 나서도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되물으니까, 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알고 있는, 어, 또두 분의 이제 지인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2년으로 답을 드렸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비소성 때 팔면 혹시 또 3년으로 뭐 봐야 되는 게 맞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공교롭게도 두분 다, 지금 비소정이니까, 그 3년이지. 비소정 때 샀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갑습니다. 이러고, 정리를, 3년으로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분은 가셨어요. 처음에 제가 2년이라고 답을 드렸지만, 1대2로 제가, 아,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갑다.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하고 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전화번호 제가 메모도 안 해놨던 거예요. 어, 그두 분이 제 유튜브 구독자이고, 또 블로그를 뭐, 이옷으로 추가해서 듣고, 보고 계신 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연락처가 없으니, 제가 처음에 답 드렸던 그 인연이 맞습니다라는 답을 다시 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어, 예를 들어, 3년 안에 처분해야 될 거를 2년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은, 뭐,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잖아요. 2년 안에, 3년에 처분할 거를 2년에 처분했으니까. 근데 2년 안에 처분해야 될 거를, 3년으로 잘못 알고 2년 1일째 처분을 했다. 비과세인 줄 알고 처분을 했는데 2년 1일째였다. 근데 2년이 비과세 기간이었다. 이러면 세금 폭탄이 나올 일이잖아요. 연락선수안 적어놨습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 아우 저 세금 상담은 세무사님하고 하셔야죠.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도 소장님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시작을 했고 저는 2년이라고 답을 드렸지만 잘 전화를 했던 셈이 돼버렸죠. 뭐 3년이라고 답 드렸는데 정답은 2년이거든요. 2년. 이거 헷갈려 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소정때 앞에 집이 소정이었다 그러면 2년 안에 서분해야 됩니다. 5월 10일 이후는. 5월 10일 이전인 것 같으면 아예 그거는 뭐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했어야 했고요. 그랬던 상황을 지금 비조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니까 보니까 국세청 홈텍스에 질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잠깐 공유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 올해 11월 11일 날, 지금 11월이죠. 어, 불과 뭐한 일주일 전에 여기 질의를 해놨네요.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가세가 몇 년인지 알려주세요. 기존 주택은 뭐 저기 다른데 이제 있는 걸 사셨나봐요. 두 번째 집을 이제 이건 조정 때 이제 샀겠죠. 옛날부터 사가가 있던 집이, 어, 경기도 화성에 있던 집을 이제 사셨고, 뭐 이랬는데 음,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 살 때는 조정일 때 이제 사셨네요 어, 이거 기존 집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나요? 이래놨더니비 상담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신규주택은 두 번째 집입니다 A와 B가 있을 때 B가 신규주택입니다 어, B를 사는 시점에 이 취득 시점에 B 살때 종전주택과, 종전주택이 A입니다, A. A와 신규주택 B가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면, B 살 당시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면입니다. 이게 A가 그전에는 B조정대 샀겠죠. 이거 다 필요 없고, B를 살려고 하는 시점에 둘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 이주택 허용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요 2년은 그때 이미 그냥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2년이라고. 낙인이 딱 찍힌 겁니다. 요게그 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어, 이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2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답은 비과세 받는 그 기간이 한번 봐요. 정리를 해놔놓은 게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어, 그 종전주택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다른 A를 팔기 전에 B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A와 B 두 개를 갖게 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A를 취득한 날부터 A와 B는 1년 차이가 나야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B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음, 1, 2에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뒤에 이제 밑에 1번, 2번이 나옵니다 이랑 양에 따라서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에 1월 1세대 주택으로 보아서 어, 비과세를 적용을 한대요 요거는 어,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원래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 종전의 주택이 요거는 일반 지역입니다 3년 안에는 근데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A가 조정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거는 그 전에 비조정이었던 것도 포함입니다. 지금 딱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A가. 원래 샀던 집이. 비조정이었는데 조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B B 살 당시에 A, B 둘다조정이라 소리죠.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뭐, 그저께 상담하고 가신 그분은 2년 안에 파는 게 정답인 거죠. 제가 다른데 그냥 질문을 안 드렸으면 제가 정답 드린 걸로 그냥 딱 하셨을 건데, <웃음> 질문을 왜두분다 드렸는데, 왜두분다 공고를 게도 비조성이니까 3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또왜제 확신을 그대로 답을 못 드리고,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3년을 2년으로 답드렸으면 이 유튜브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2년을 3년으로 잘못 알고 가면 그 추가된 1년 기간 안에 양도할 때는 세금 폭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처분을 해서 비과세 그걸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세금은 세무사님과 반드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것 정도로 답을 드리는 거지 반드시 집을 사고 팔 때는 꼭꼭꼭 꼭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니까 아는 것도 다틀리게 헷갈리고 지금 이런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저께 상담하고 가신 분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이렇게 다시 올려드립니다 어,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사실은 또 투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어 그저께 상담하고 가신 사장님, 사모님은 꼭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힘이 납니다. 도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